누군가는 내가 이 세상 최고의 도둑이라고 합니다.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. 내 모든 것들은 전부 훔친 거니까요. 하지만 내가 훔칠 수 없는 단한 가지는 당신이 악마로부터 뺏어보겠습니까? 디아블로